몇몇 철학자들은 주장했다. Mm. For any possible body of mm. 많은 양의 증거들 사이에서 mm. 항상 많은 양의 설명들이 mm. 존재한다. 그것과 일치하는. Mm. This is a mm. 이것이 mm. 이두 이 사람이 했던 mm. 주장이다. Mm. 그래가지고 mm. 이 주장과 맞물려서 내시되는 mm. 거고. 네. In t h 어, 어떤 그 상황을 우리가 마주치든 간에 네. 어, 그러니까, Alternative Explanation이 이 바로 그 v 리 r y 브 t of Explanation이고 그렇죠. 네. 어떠한 그 많은 책임을 하든 간에 우리들의, 그래서 네. 굿주자로서 네. 우리들의 일은 그냥 어찌됐든 간에 하나만 네. c 초히 i 하는 거다 하우 w e 하지만 they're, they're 여전히 일, 일치가 있다 비트인 타이 e 로 t 있 p o 음식과, 네. 아, 음식, 그 다음에 음료수와, 그 다음에 그러니까, 그러니까, 음식의 유형과 소비자의 유형, 오. 뭐 연관성이 있다. 네. 해놓고 여기서는 18 유럽 연관성이 있다라고까지는 말고 그래서 18센츄리 유럽 나왔으니까 그냥 바로 네. 이기좀그럽봐버리고 네. 이 앞에서는 마더스 디파인 어후는 아예 또뭐그 이념적인 뭐 대립 네. 대립이 있고 네. 전자 전자가 뭔지 봤더니 커피네요. 네. 커피는 지배적인 그 중산층 중산층. 네. 그 다음에 반대로 초콜릿은 귀족 것들. 그러니까 네. 커피는 뭐 깨어있고 자부받고 네. 뭐일일 일, 이거고 반면에 초콜릿 귀족 애들은 대으른 네. 애들. 인 n t 로 e f o 이렇게 구별이 있었는데, 커피는, had already become a popular b e a g e 유명한 그 음료수가 됐다. 네. 뭐, 티가 그러듯이. 네. 그러면, 데울폴이나 하우에본데, 데울폴로 가기에는 뭐, 프랑스에서 유명한 음료수가 됐다.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, 네. 이 음식과 라이프스타일의 이런 연관성은 정의된대요. In relation to 사회의 위계질서. 16세기 이후에 그 만들어진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인 계층에서, 계층의 관계에서, 사회의 위계질서의관계에서 이런 연관성이 나타난대요 모티프, 퀄리티, 풍질뭐 동기는 명백해졌대요. 응. 소비자들은 당연히 받아들인다, 받아, 받아들인대요. 하지만 내가 걸 고려해서 연관성 일치, 일치. 응. 그다음에 음식, 음식과 그다음에 응. 이 컨슈머 응. 타이폴로지 소비자들 간의 그런 유형이 있었다. 응. 뭔가 하우에뭐 나오니까 뭐 위기질서 응. 그 예상해 놓고 응. 여기서 폴리그샘플 나왔고 여기서 그럼 일치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음식, 응. 음식과 여기 사람 응. 커피는 중산층에 걸로 인식됐, 인식했고, 네. 인식됐고, 반면에 네. 초콜릿은 뭐 귀족 네. 거라고 인식됐다.